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에 별이 빛나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그대라는 시간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지나가는 계절 속에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 걸 하나요 음, 그저 바라보는 눈빛 그 하나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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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꽃이 피고 지는 날이 와도 이것 하나만 기억해줘요 언젠가는 우리 멀어질지 몰라도 나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내가 이곳에 서 있을게 그대 망설이지 말아요. 그때가